优 함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서 나서 오니 복축 왔으니 복옵소서 추함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때네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. 나 죽게 와사오니 복주 옵소서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기쁘고 기쁘다 항상 기쁘다